와 화질 진짜 좋다 제가 오늘 동영상을 왜 켰냐면요 어제 핸드폰 새로 샀거든요 오늘 엄마가 동생 병원 가는 거 데려다 준다고 라우라고 해서 브이로그 찍을 겸 동영상을 틀었는데 크로코미슈가 너무 맛있어요 저것은 우리 엄마예요 인형이? 어. 엄마가 엄마가 너무 못생기게 나오게 찍었다고 찍지 말라고 해서 다시 찍어야 돼요 하지만 아까 그 영상은 또쓸 거예요 써도 돼죠 엄마? 아니 에요 써야 돼요 쓰지 마요 엄마 나 얼마 전에 이마 필름받았어 젊었지 오늘 가는 그 예진이 수술한 거기서 했어 판들의 엄마 너무 예쁘대. 언닌 줄 알았대. 음, 그럼 언니 같이 만들어야겠네. 언니 같이 만든다고? 뭔 소리야? 리프팅해야 겠네 리프팅한다고? 누구 돈으로 할 건데? 너 돈. 아안 돼. 뚱빼기. 무너그렇게 나오지 않아? 너무 심했는데요. 무슨 밀착 치지하지 말아주세요. 엄마 이게 뭔지 알아? 어, 뭐. 엄마 이게 뭔지 알아? 이거 밀착 취재. 아니, 엄마 귀, 때... 기... 엄마 귀 속. 샀다고 신났네. 엄마 <웃음> 밀착 취재. 안녕하세요. 너희보고... 내 눈도 너희보고... 찍어 주실래요? 너무 너희보고... 예뻐. 안돼. 내 눈도 찍어 주실래요? 너희보고... <웃음> 엄마 렌즈 못 끼세요? 자 렌즈 미끄껴요. 아머 소성아, 동공이 너무 예쁘서 동공 미인이신가봐. 아, 렌즈 껴 있는 거 아니야? <웃음> 밀착 취재를 시작하겠습니다. 예. 어드랑이를아다안단 말이에요. 음, <목소리도> 음, 지금 아, 두번 아, 세번 뭐지? 그거 저희가 오 하는 게 눈을 일고싶어요 아, 네. 눈을 고싶고여도 이렇게 트고 이렇게 그러면 를뽑아 가지고 입에다 넣고 지금 네. 6요월 정도 지금 지나니까? 지나니까 효과가 떨어지 더. 않나요? 그냥 않나?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. 이쪽에는, 이쪽에는 이렇게 콧대 쪽에는 킬러가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은 네네 네. 먼저 가시나요? 잘 남아있네요 이 가운데 쪽으로 얼굴을 네. 집중을 네. 해야 될까요? 김간호 사마취약 하나랑 쓰레기봉투 가져와 빨리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! 다디 이거냐 이 엄마 저번에 내가 엄마 생얼 찍었다고 엄마 엄청 뭐라 했잖아 하루 종일 뭐라 했잖아. 아 어, 근데 진짜 기분 나빴어. 그래서 왜내 생얼이 찍어? 그래서 오늘 화장한 것도 찍어줄게. 그러면 오늘 엄마 화장한 것도 예쁘게 찍어가지고 생얼이랑 같이 비교 전후 비교해야겠다. 아니지, 화장 전후. 아니 그러는 거 아니야. 그러는 거너 정말 못된 거야. 그렇게 살, 사람이 살면 못 쓰는 거야. 그러면 그러면 성형 전후. 시술도 성형이지 아 그렇지만 성형하면 있잖아 수술 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시술도 성형이죠 성형외과에서 하면 다 성형 아니야? 잠깐만 음. 성형의 기준이 뭐지? 성형이라는 것은 어, 칼을 댄 거지 그니까 러 수술 쪽으로 들어간 거지 S. 그냥 주사 맞으면 다 성형 아니야? 에이 그건 아니지 <웃음> 그지 말자 사람을. <웃음> 그러면 그냥 마취하면 성형 아니야? <웃음> 아니야 그렇지만 엄마가 겁이 많아서 마취를 했을 <웃음> 마음이 아프고 아프니까 아프. 아, 느낌 좀 불편할 수 있어요? 엄마한테 엄마그테 엄마한테 엄마 하는지 보면 너 아마 기절할 거다. 엄마. 응? 가서 뭐? 내 발.